조금은 소방관인데 10년 동안 소방관 시험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. 능력이 없나봐. 그래서 나 오늘 여기서 죽을 거야. 응. 접신물에 코 박고 죽을 거야. <웃음> 뭐가 찍고 있는 거야? 현관들하고 김철우님, 뭐가 문제인 게? 제가 <웃음> <웃음> 뭐가 문제냐면요,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, 예? 네? 아니 소방가 시험에서 떨어져 갖고 그래요. 그래아나나 나 진짜 죽어버린다. 나 진짜로. 나 이번에 넥타이되고 죽어버린다. 빨리 와! 잡 快吃 같아요. 그래 그럼 믿을거고요 그럼 저 어떻게 도와주실거예요 그래! 소방관의 시험에서 계속 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? 제가 볼때데 잡힌 수도군요? 본게 음. 없어요? 남편처럼 진짜.. 학원 다니고 과외 좀 받았으면 소방관 될수있을것같아데하 근데... <웃음> 그럴줄 알고 모셔왔다! 선물 사러 백화점 가자며! 운리좀 해. 그지지 마. 그리고 나한테 병원에넌침아니저 허리가 아파조여만갈거까가